구독,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주하. 여기 카라이 마라탕, 여기 왔어요. 중앙로 1번 출구. 오케이, 오케이. 공유 진짜 많죠? 네. 중국당면 내가 좋아하는 거 메추리알 메추리알 새우 두부 어묵도 맛있지 목이 버섯 맛있고 재료를 고르지 않고 하면 카라이 마라탕은 8,500원 모기 마라탕은 11,500원 그러니까 기본인 거 같아요 기본으로 알아서 만들어 주시는 거 근데 이게 맵기 선택이 중요한데, 백탕, 들백한 맛 좋아하시는 분들, 순한 맛, 마라탕 처음 드시는 분들, 저 처음 먹는 건 아니거든요? 사이드 메뉴로 꼬바로우 있네요. 아, 꼬바로우 맛지 제가 마라탕을 중국에서 진짜 자주 먹었어요. 그리고 일본에서 정말 자주 먹는 곳은 일본 시부야의 마라탕 가게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도 여기처럼 재료 가져다가 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, 어쨌든 제가 마라탕을 많이 먹어봤습니다. 네. 마라탕 나왔습니다. 어우, 귀엽다, 이거. 일단 국물 먼저. 음! 아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. 이거 술 먹고 오면서 풀이 엄청 잘 되겠다 중국에서는 이런 매운 거 먹을 때 왕라오지 먹어요 왕라오지 왕라오지라고 그 샤브샤브나 이런 마라탕 먹을 때 먹는 음료가 있거든요 중국에서 왕라오지가 필수야 매운 거 먹을 때는 근데 여기는 식혜 식혜 괜찮다 음. 아 맛있다 이게 기본 같아요 우와! 백탕 바로 위에 순한 맛 그냥 아주 살짝 느껴지는 네어 마라 샹궈 이게 마라 샹궈입니다 안녕하세요 세, 선생님 성함 안녕하세요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오나마요 야마시타입니다 야마시타 상 야마시타 상인데 네, 네. 지금 그 사장님이랑 같이 오셨어요. 일본에서 제일 유명한 마라탕 지금 가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. 어제 조금 이렇게 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, 와서 이렇게 체크해 주셨대요. 아, 지금부터도 계속 좀더 맛있어지게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조언을 해 주실 것 같아요. 서울에 또 생길 예정이니까 서울 쪽에 계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케이, 오케이. 니다이 지금부터 그러면 마라샹궈 한번 먹어볼게요. 마라샹궈. 음. 아 역시 고기. 오 마라샹궈. 맛있어. 맛있어 맛있어. 구독, 좋아요, 커메 마라탕에서 한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... 여러분 여러분 아나 어제 인사했었거든요 보자마자 어 어디서 뵀는데 했어요 어 어디서 뵀는데 근데 어어뵌 적은 있죠 했는데 어디서 뵀는지는 기억 못했는데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자주 먹는 곳은 일본 시부야에 마라탕 가게가 있었어요 아니 거기 사장님이셔 <웃음> 내가 저분 많이 뵀었어 갑자기 생각났어 그때 주방에서 주방에서 요리해줬던 그 모습이 갑자기 생각났어 근데 나를 기억하고 있네 그 사장님이 와서 지금 만들어주신 거야 와나 거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맨날 먹었었는데 자 이제 꼬바로가 한번 먹어볼게요 <목소리도> 여기, 호카노 마라탕 야산과는 절대 차이 맞습니다. 아 메뉴는 없는 건데, <목소리도> 호카인도, 부타동, 돼지고기 덮밥. 음, 군주. 메뉴 개에 어 이제 배부르다 2개에다가 <웃음> 이거에다가 이거 다먹을어요 <웃음> 이거도 너무... 먹고 이거 <웃음> 아 배불러 <웃음> 카라이마라탕 먹어봤고요 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배불러